열심히만 해서 점수가 오른다면 개나 소나 수능난점입니다. 올림픽 육상경기를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우사인볼트가 있습니다. 우사인볼트 맞습니다. 인간들 중 가장 빠른 이 선수가 만약 치타나 얼룩말이랑 같이 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꼴찌입니다. 반대로 갓 태어난 아이가 기어다닌다고 해도 상대가 나무늘보랑달팽이가 상대라면 당연히 1등입니다. 네, 공부도 비슷한 경우죠. 상대평가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공부를 100만큼 했다고 쳤을 때 나머지도 똑같이 100을 해버리면 제자리인 겁니다. 심지어 나머지가 150을 해버리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공부를 할 거라면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수능이 영어와 한국사를 절대평가로 바꿨었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고 나서 평가원 놈들이 국어 수학 탐구 난이도를 거지같이 만들어 아무튼 저도 이런 무한 경쟁사회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게 현실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요 근데 당신의 열심히는 누군가에겐 몸풀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자판기에 500원짜리를 넣습니다 500원짜리 음료가 나오죠 자판기에 1000원짜리를 넣으면 1000원짜리 음료가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자판기에 1 0 0 0원짜리를 넣으면 안들어갑니다 아무튼 뿌린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듯이 성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한 시간에 비례해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요즘 들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변화가 없어서 속상하신가요? 아 열심히 안하셨다고요? 음 응, 나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의 12년 학교생활 중몇 년을 놀았고 몇 년을 공부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결과를 바라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양심의 손을 안고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특히 고3분들 초중고 12년 중 11년을 놀고 1년을 빡세게 해서 기적을 바라고 계신가요? 많이 되는 소리를 해! 자, 다시 육상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내가지타예요 우사인 몰트고 뭐고 내가 1등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막상 출발하니까 대각선으로 뜹니다. 그럼 실격이죠. 게다가 역주행까지 한다고 쳐봅시다. 세상에 역주행에서 1등한다고 알아주는 데가 있나요? 아무튼 세상의 모든 노력은 올바른 방법이 함께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특히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중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 종일 인강 듣는 친구들. 하루 종일 단어장 정리만 하는 친구들 하루 종일 쓸데없는 거 외우고 있는 친구들 열정과 끈기는 좋지만 방향을 살짝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훨씬 나아질 겁니다 일에서 공부 시간과 성적이 항상 비례하진 않는 것이고 당기는 문을 백날 밀어봐야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범생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잠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해놓고 도망가듯 영상을 끝내버리면 신고를 하셔도 할 말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신다고요? 축하드립니다 본인의 성적은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이뭔 개소리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때그 문제를 맞추기 위한 실력이 80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50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의 실력은 50이니까 80짜리 문제를 맞출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이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이 50에서 70으로 올라도 80짜리 문제는 여전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하면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점수가 계단식으로 오른다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 노력에 비해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자, 지금까지 모범생이었고요. 저번 영상과 이번 영상에서 본의 아니게 많은 학생분들에게 상처를 드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원래 이런 식의 자극적인 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올렸냐고요? 뭐긴 뭐야, 조회수 때 때문에... 구독자. 그래서 자극적인 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똑같이 공부하고 더 좋은 대학 가는 법이라는 훈훈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